자 이번 영상에서는 아케인의 전직 어 1차 전직 퀘스트 한번 진행을 해보고퀘스트를 진행한 다음에 이제 전직한 상태에서 스킬 트리까지 같이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쫄목 잡는 구간은 다 스킵이 됐고요 데커스 화사 이렇게 뜨면은 여기서 이제 보스 잡는 거예요 이 보스 두 마리를 잡으면 전직은 완료됩니다 자 저번 제 전직 영상을 보셨으면 알겠지만 어 전직 퀘스트 하는 방법이 여기 있는 물약 다 빼고 가방을 최대한 비워야 돼요 일단은 마석부터 배워야겠네요 저번 영상에 제가 말했던 어... 디러스를 켜줍니다 아 어, 이거 싫을거 같은데? 해피 막기 뜨는거 보니까 자 저의 복제품 아케인 하고 1대1로 싸웁니다 어, 일단 시작부터 기절 을잘 걸렸구요 오케이 넘어짐까지 아 상태이상을 한 개를 안 켰나? 이렇게 기절, 기절 한개 켜주고. 자, 참고하셔야 할게 지금 풀 요리 다 먹고 있습니다. 요리 다 땡겨야 돼요. 어, 이전보다 상태 이상이 잘 걸리는데? 아, 나 아이작, 괭이를 많이 샀다. 벌써 다 잡았네? 벌써 한 줄이네요. 야, 이게 하향이 이렇게 됐다고? 뭔가, 물약감 리 날린 것 같은데? 기분은? 어, 이거 기절 왜 이렇게 잘 걸려? 제 저번 랜서로 전직한 영상 보시면 아마 아, 아실 거예요 이거 상태에서 얘 진짜 안걸리거든요? 자 지금 싸우는 아케인은 이제 전직된 아케인하고 싸우는 겁니다 뭐야 안 아프네? 아니 뭐야 이게 회피.. 회피 마키드자 <웃음> 아 뭐야 이게 얼마나 하향시킨 거야? 아나 물력 괜히 썼네헐 <웃음> 진짜 허리다헐자 여기 끝나면은 다시 셀레인 평원으로 돌아갑니다 바로 미니맵확인해줘야돼요 아니 5 0 0미터나 되는 그 긴거리로 걸어갑니다 자 이걸로 이제 전직 완료 셀레스티... 셀레스티오라케인어 이름이 이렇게 되어있네요 여기있죠? 여기 효과로 또 이제 치명타 500과 치명타 피해를 받아요 효과 적용 누르고 그다음에 외형 적용 눌려주시면은 이렇게 전직 무기로 외형이 바뀌게 됩니다 이 아크는 외형 해제한 게더 나은데 아르카나는 외형 낀게 멋있고 약간 아르카나가 오토매틱 식의 그런 느낌 나서 외형 안낀게더 낫겠는데 나중에 엘튼 무기로 바뀌면은 외형 빼야겠다 외형 뺀게 나을 것같아 전직 특화. 어, 처음에 8포인트를 줍니다. 자, 밑에 쪽은 이제, 아마 여기까지 똑같을 거예요. 스킬 공격력. 아마 여기부터가 이제, PVP 관련 옵션들이 많아가지고, 어차피 위로 가야 됩니다. 아, 전직을 하면 이렇게 확률 올라가는구나. 오. 야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딱 여기까지네요. 103레벨에서는 여기까지만 찍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어서 스킬 트리. 한번 차근차근 제가 세팅한 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은 스킬 트리란 것은 정답은 없고요 본인이 뭐 효율이 더 좋다 생각하시면 은 그냥 그거 쓰시면 됩니다 저는 제가 이렇게 세팅을 해뒀고 이제 자동 사냥을 돌려봤을 때 괜찮았다 하는 거를 좀 알려드리는 거기 때문에 다또 레벨이 다르죠 뭐 어차피 나중에 다만렙 찍을 건데 지금 가지고 있는 레벨의 전부 다 사람들마다 다르기 때문에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 부분 인지하시고 들으시면 되고요 자 일단은 저는 기본 사냥할 때 지금 이게 없죠 우리 신서비스 하시는 분들은 영웅 스킬들 레벨이 낮아요 그래서 어차피 이걸 놓고 쓰기에는 데미지가 너무 약하죠 500% 이 일반 스킬이 지금 490에 연계로뭐690 해가지고 무려 한1100 이상은 딜량이 나오는데 그냥 이거 레벨 1짜리 끼기에는 너무 약합니다 어 근데 이거는 460에 6 0 0씨 비슷하네 이거는 지금 일반 스킬 요거를 제가 지금 뺄까 넣을까 고민하는 거거든요 요걸 빼면 되겠다 자 요걸 뺀다는 생각으로 일단 나머지 거 절대 안빠지는 스킬 먼저 네개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고급 스킬 여기 고급 스킬 두개죠 얘는 고급 스킬이 지금 두개밖에 없어요 어차피 요두개 무조건 씁니다 어 사냥이든 어 1대1로 싸울 때 쓰든 보스전 할 때든 이건 쓰고요 나중에 희귀가 올만렙다 찍히고 여기 추가효과까지 열리면은 그때 하나를 빼는데 그때 뺄거는 이제 가후의 유혹 요걸 빼시면 됩니다 즉 진리의 순찰 하늘의 눈동자 요거 두개는 절대 안빼요 이거 두개 무조건 고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진리의 순찰 사냥할때는 여기 재사용시간 어, 추가효과 교본에서 나중에 심호흡 열어주시면 좋구요 이거는 자동사냥 기준입니다 그 다음에 연계되는 하늘의 눈동자 추가 효과는 5초간 공속 증가 요걸 체크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 사냥 스킬은 이제 필연의 기로 요거는 일반 스킬 추가 효과는 범위로 세팅했고요 휘강의 낙원 연계 스킬이죠 요것도 범위로 세팅했습니다 요거 두개도 은근히 잘 쓰이기 때문에 어, 희귀 스킬 영웅 스킬이 높아지기 전까지는 계속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 두번째 고급 스킬인 가오의 유혹과 만화경의 저편 이 연결을 쓰는거죠 생각보다 만화경의 접혀는 범위가 그렇게 안 커요 별로 안 큰데 어쩔 수 없이 선택, 선택권이 선택 없기 때문에 어, 범위를 선택하고 그 시작 게임 가오의 유혹 요거는 그 추가효과 요번 희귀 등급이죠 이게 이걸로 받았거든요 제가 오 범위가 엄청 큽니다 어, 단연코 얘가 가지고 있는 스킬 중에서 이 가오의 유혹이 범위공격 제일 크고요 어, 하지만 나중에 뭐 희귀 영웅이 좀랩 올라가게 되면은 얘는좀안 쓴다는 거 알아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 스킬은 일반 스킬에 탐문하는 자, 그 다음에 떠돌이의 별춤. 요거는 뭐, 재사용 시간에 여기 심호흡 회복하는 거, 요걸 넣었습니다. 요것도 나중에 전직 스킬 레벨 올라가면은 그냥 빼버리면 될것 같아요. 일반 스킬들은. 어차피 일반 스킬은 후반 가면 잘안 쓰거든요. 자, 희귀 스킬에서는 제가 미래 환수의 이제 운명 연세로 요걸 다 열었는데, 아, 이게, 지금 보이시는, 이 동그라미 범위 있죠? 요 범위에, 한, 1mm, 2mm는 아니고, 한 1m, 2m? 아무튼 범위가 너무 작아요, 얘는. 완전 당했습니다. 이미지만 보기에는 엄청 커질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쿠폰이랑 그 티켓으로 사는 거, 추가 효과 교본, 운명 연쇄, 예, 이거 찍지 말고, 차라리 예언자의 안배로 가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스킬에 제가 이제 엇갈리는 환몽 이거는 일단 넣을 게 없어서 넣었어요 아까 전직 스킬 보니까 일단 전직 스킬이 지금 단일 스킬이어가지고 추가 효과 열기 전까지는 저는 아마 안쓸것 같습니다 자동사냥 효율로 따질 때는 일단은 엇갈리는 환몽과 동력이 무건 이렇게 가주시고요 운명은 자동사냥할 때는 별무리로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별무를 선택하시면은 기본 운명 별을 받을 때 스킬 사용 10% 감소로 효과받기 때문에 그대로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운명의 정복자 전용 스킬이죠. 전용 스킬은 그냥 범위로 세팅해주시면은 사냥하실 때 그냥 도움이 되고요. 자 이렇게 세팅을 했을 때 자연 회복까지 어 영향을 받으면은 제가 지금 이틀동안 쭉 해본 결과 여기 178만까지 에 포션 한개도 안 먹고 무한 자동 사냥이 되더라고요. 이런데 사냥 돌릴 때 아마 심호흡 스킬을 좀더 열게 되면은 자연 회복이 조금 넘어가더라도 지속적인 사냥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아까 미래 환수 이거 자세하게 보여드릴게요 범위가 양쪽으로 퍼지는 범위가 진짜 작거든요 이거는 제가 수동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죠 5번 자 보셨나요? 여기 근처에 이두 마리 잡히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미래 환수 스킬 예, 네, 요거 저처럼 실수하지 마시고 예언자의 암배 요거를 운명전색 찍으시기 바랍니다 영면의거처가 이게 영웅 스킬이어가지고 아쉽지만 못찍고요 아마 영면의거처 얘가 범위로 바뀌면은 아마 엄청나게 범위 크게 잡힐겁니다 요렇게 자동 세팅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보스이자 1대1 단일 싸움할 때 쓰는 세팅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어, 저는 보스 딜과 어, PVP 세팅이 전 거의 동일하게 가거든요 한 면만 주어라 패는 세팅으로 가기 때문에 자 여기서도 일단 진리의 순찰, 하늘의 눈동자 쓰입니다. 여기서는 어 아까 쿨타임했었죠? 그거를 악연 단일 피해로 바꾸고 하늘의 눈동자는 이제 기절로 바꿉니다. 어 상태 이상 거는 거죠. 그다음에 제가 추가로 받은 게 여기 악연. 그게 이게 이제 희귀 추가 효과 부분인데 이걸로 받았습니다. 이건 이제 보스 할 때는 악연으로 PVP 할 때는 혼몽으로 세팅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자 두번째 스킬은 이제 필련의 기로 요거또 이제 전직 스킬이 지금 레벨이 낮기 때문에 사용하는 건데 일단 요거 쓰는 이유가 두번째 연계기에 혼비백사 넘어짐이 있기 때문에 쓰고 있습니다 상태 이상 넣을 수 있죠 PVP에서는 여기 넘어짐 쓰다가 보스할 때는 기룬으로 그냥 바꾸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그냥 쿨타임 감소를 그냥 영구적으로 어, 박아두고 사용하시면 되고요자 세번째 네번째 여기 두개는 그냥 데미지 센 휴기 스킬 두개를 사용했습니다 영면에 거처가 레벨 높기 때문에 넣었고, 미래 환수, 미래 환수, 이렇게 넣었고요 다음은, 가오의 유혹과 만화경 접편 아까 요 고급 스킬들은, 휴기 스킬과 전직 스킬이 또, 레벨 높아지면 바꿔 넣기 때문에, 일단 요거 쓰다가 나중에 바꾸시면 됩니다. 그럼, 만화경 접편 자체가 기본 넘어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PVP에서 좋고요 그래서 공격력 증가와, 만화경 접편은 방어력 감소로 넣었습니다. 그 다음 영웅 스킬은 둘 중에서 레벨 높으신 거 그냥 착용하시면 됩니다. 영웅 스킬을 꼭 넣는 이유가 확률이 80%이기 때문에 PVP에서 선타로 먼저 넣으시고 네, 싸우시면 은 먼저 이득을 챙겨가기 때문에 영웅 스킬 하나는 챙겨가셔야 됩니다. 솔직히 전직 스킬은 전잘 모르겠어요. 이게 추가 효과가 열려야지 그리고 레벨도 한 7렙 정도는 찍어야지 이제 쓸 수가 있거든요. 일단은 세팅하지 마시고 제가 알려드린대로 기본 세팅으로 일단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운명. 운명은 그냥 태양으로 가야겠죠? 최대한 태양 확률 높여가지고 공격력 많이 받도록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운명의 전복자는 이제 단일 세팅에서는 기론, 그리고 보스동 이걸로 가시면 되고, 혹시 추가 효과 규모이더 있으신 분들은 노기, 10초간 공격력 10% 증가 이걸로 가셔도 됩니다. 이렇게 기본적인 설명은 다들었고요 어, 이게 아케인이 뭐 특별히 랜서나 파이터처럼 설명이 필요할 줄 알았는데 어, 설명이 필요가 없네요 필요 없는 이유가 이 운명의 문 사용할 때 네, 랜덤 이어가지고 확률 자체가 랜덤 발동의 그 효과도 이 조합이 엄청 많거든요 333 조합이 뭐 이게 어차피 랜덤으로 정해지는데 뭐 유저가 선택권이 있나 어차피 그냥 들고 있다 보면 알아서 발동되는 거라서 이거 뭐 제가 설명 드릴 게 없어요 네, 옵션들을 보면은 뭐 보호막 주고 파티원 뭐 체력도 회복시켜주고 뭐 피해 증가율, 뭐 약화 감소율 이런 거 있는 거 봐서는 약간 소포터로 포지션이 잡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매디션의융과 아케인의 이 운명의 전복자 스킬 같이 발동되면 은어 진입기로 아주 좋을 것 같고요 하지만 랜덤이기 때문에 언제나 원하는 게안 나오는 게 조금 아쉽긴 합니다 약간 또 소포트인 느낌이 클래스 스킬 클래스 스킬이죠 보통 영웅 등급을 보고 이제 선택을 하는데 영웅 등급에서도 이제 뭐 피해 증가율, 약화 효과 감소율 이 약화 효과가 상태 이상 거는 겁니다 디버프 계열 스킬들의 효과를 어 40% 감소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두 번째는 이제 방어력 증가와 생명력만큼의 보호막 부여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어 상대를 묶어둔다거나 뭐 공격력이나 방어력 감소시키는 게 아니고 다들 아군이죠? 아군한테 이렇게 버프를 거는 거기 때문에 얘는 서포터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깡 딜러는 아니네요 어, 이렇게 최종적으로 아케인을 어, 평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어, 사냥면에서는 어, 생각보다 유지력이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 매디션급에매디션하고 어, 동급은 아니지만 한매디션 하위티어 정도로 어, 유지력이 계속 가능합니다 어, 이때는 심호흡이라는 그 추가효과 스킬 요거죠 요게 다 장착돼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기 자연회복이라고 있거든요 무게를 여기 80% 아 70%였나? 7 0법2만으로 맞춰주면은 어.. 내 능력치 가지고 있는 h p m p 자연 회복량이 있어요. 그걸로 회복하는 걸 말합니다. 이 옵션에.. 어디에 있지? 아 여기 있네요. 여기 빠져있는.. 여기, 여기서는 여기 재생 속도라고 적혀있는데 요게 이제 자연 회복을 말하는 겁니다. 어.. 정신력 자연 회복이 지금 324기 때문에 거의 포션이 필요 없어요. 자 이거 자연 무기만 맞추면은 거의.. 만화 분량를안 먹기 때문에.. 어, 사냥 진짜 되게 오래합니다 패시브 스킬에서도 여기 이렇게 정신력 관련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얘는 거의 만화물량 안먹는다고 보시면 되고요 다음은 특화 관련 보겠습니다 자 자동사냥 특화에서는 여기 밑에 범위공격 범위 스킬들의 공격력을 15% 증가하는거 요걸로 체크해주시고 가운데 라인으로 계속 쭉 가주다가 여기서는 공격력 저는 여기 다 챙겼는데요 어 지금 보니까 여기 보호막 상태일 때 방어력 3회 이속 100 증가 요거 안 찍어도 될것 같습니다 요거 그냥 바로 초기 해가지고 다시 한번 찍겠습니다 자 방어력까지 딱 찍고 다섯 개 남은 거는 무한한 가능성을 올려줍니다 얘는 두개다 필요해요 태양이랑 달래 받을 때그 효과를 올려주기 때문에 이거 이건 꼭필요하고요 나머지 두 개는 굳이 요거 갈 필요 없기 때문에 다음 걸로 넘어가겠습니다 생명력 증가율로 가면 되겠네요 사냥트리 이렇게 가주시면 되고요 어차피 어, PVP전도 네, 똑같습니다 똑같이 이 라인대로 가주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전직퀘스트 생각보다 엄청 쉽게 된다는 걸 알아봤고 그리고 기본적인 스킬트리에 대해서도 같이 알아봤습니다 메커니즘 설명을 하려고 했지만 캐릭터 컨셉 자체가 운빨로 모든 걸 정한다 이거기 때문에 뭐 설명드릴 게 없고요 이렇게 아케인에 대한 스킬 설명과 전직퀘스트 관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